나나나나나 아아! 아우 좋 좋다! 아 좋습니다! 와우! 아이돌이 맞다! 제가 또누니까 소녀시대 소원일기! 소녀시대 팬클럽 소원일기 아니겠습니까? 소녀시대 공식 팬클럽 소원일기! 어, 아이돌을 한번 꼭 프로듀싱 해보고 싶었는데 어, 힘들어! 네! 유치원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? 나스 激しくダ 댄스 댄ンス ハッ!アザト君?クルッと回って! ダン、 스見つめ시落게し投げ <音楽> やばいくらい!すごい世界! <音楽> 全部見せては危ない! 守るも!攻めるも! 全部気にし스い揺이つけたサニー스イ投げピスならあ 아, 시공소녀, 옹양피. 아, 미끼가 있으니까 사네, 이게 또, 다른의 느낌이. 여기서 한번. 이렇게 어, 너무 유리 만났는데? 이렇 <목소리> 아! 워, 워, 워. 아 워, 워. 에이, 에이, 워. Whoa! 번여기서한 아이 아이 아이 아이. 아다 아! 거는 끝났네. 후원하고 있어 이건 뭐야? 누구야? 이거 헐이아게허허허허허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야 크으. <웃음> <웃음> 이열감이 <웃음> 느껴진다. 엄청 <웃음> 좋아하네. 완전 만족한 웃음이야. 너무 <웃음> 귀여워. 부럽다. 좋아. 망커루. 해적, 귀여워. 아, 시공소녀. 옥양피 아, 미키가 있으니까 하네 이게 또. 다른의 느낌이. 하기서한번이렇이 Come on, put the a o h a h